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고 나면 마음이 참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화해를 하고 예전처럼 잘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화해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맞이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요 내가 화해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남녀 사이에 화해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해를 한다는 것은 요두 사람이 싸웠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싸웠다는 것은 요두 사람의 의견이 대립해서 생긴 일일 거고요. 화해하는 순간까지는 요두 사람이 물러서거나 양보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다는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은 요 나뿐만 아니라 내 상대도 요 마음속에 억울함이나 서운함, 분함이 있었다고 라 생각을 전제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내 기분을 풀기 위해서 화해를 요청하지 말아야 돼요. 보통 싸우고 나면 요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화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요내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런 순간마다 요 내가 먼저 상대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라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는 요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기 전까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어떻게 이런 상태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지라는 원망의 생각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선 또 짜증 하나가 생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작되면요. 화해라는 서로의 오해를 풀자는 취지에서는 이미 벗어나기 시작한 게 아닐까요?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결을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화해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만 알고 있는 한 가지는요. 사실 내 기분이 조금 더러우니까 이게 싫으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풀고 싶은 거잖아요. 두 번째는 요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마음이든 생생되는 마음이든 요 화해를 요청하는 사람은 요내 상대방도 그 화해에 응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응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내가 화해를 했으니까 너는 받아줘야 된다 너도 노력을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상대를 대한다고요 보통 내가 화해를 하고 싶을 때 내가 화해 요청을 했는데 내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될수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화해 요청에 대해서 화해를 안 하겠다라고 표현을 한다든가 지금은 화해하고 싶지 않다라든가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순간마다 나는 보통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아니 내가 화해 요청을 했으면 너도 좀 받아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 좀 이야기를 해서 풀어보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나오면 너도 좀 받아주고 그랬으면 좋잖아 라는 식으로 상대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 화해 요청이 아니라 억압이나 강요는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 대화를 하고 싶다면요 상대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수 있어야겠죠. 나하고 지금 얘기해 볼 생각이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아니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이야기하자. 라고 할수 있어야 내가 화해 요청을 제대로 한걸수 있겠죠. 또는 나중이라도 내가 화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생색은 낼수 있는 게될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 기분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화해를 한다는 것은요. 서로의 오해를 풀기 위함이고요.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화해를 요청하거나 대화를 시도했을 때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이런 행동을 했고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 그게 내 잘못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해 라고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요. 이런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짧게 하고요. 그 뒤에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길게 늘어지는 말이 있죠 그런데 사실 나는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도 그런 부분에선 그렇게 날좀 이해하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게 되게 나쁘게 표현된 건 분명 아닐 거예요 근데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몹시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말 웃긴 건요 내 입에서 이렇게 나간 말에 대해서는 나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잘안 들지만 거꾸로 내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오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지금 나하고 화해를 하자는 건지 나를 지적하자는 건지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별로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화해를 원한다면요 상대에 대한 말을 내가 언급하면 안 돼요 내 잘못과 내 미안한 마음만 전하는 걸로 끝내야 되죠 물론, 그 나머지 모습은요, 분명 내 상대방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요, 내가 히어로가 되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화해라는 것은요, 두 사람의 마음을 푸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준비가 되면, 내가 풀고 싶으면, 내가 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연애라는 것은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분명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해도요, 나 혼자만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갈수 있는 건 분명 아니에요. 반드시 나와 상대방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나 혼자에 쓰고요. 나 혼자 이 화해를 성사시키게 되면요. 결국엔 이 화해가 끝난 이후에요. 그동안 나 혼자 노력해서 이 화해를 만들었다는 착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자꾸 괴롭히거나 상대방에게 내 노력을 인정해달라는 식으로 티를 내서 또 다른 싸움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갔을 때내 상대방은 그 말을 잘 들어줬거든요 물론 잘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내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는 경우라면 요내 상대방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순간에 참 거만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네가 들어봐도 내 말이 참잘 맞는 것 같지 않니? 너도 할 말이 없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마음의 태도로 상대방을 대면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상대방이 말할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요 내 착각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는 분노가 치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요 내 상대방이 했던 것처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봐요 대화를 하자고 화해를 하자고 요청했던 건나인데요 오히려 나는 들어주지도 못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내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지적을 하고 내 서운한 감정들을 표현할 때내 상대방이 고분고분 잘 들어주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신바람이 나고요 지금 내 상대방은 내 말에 할 말이 없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거나 니우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공격도 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멘탈이 흔들리겠죠 그렇게 화해를 핑계로 우리는 또 새로운 싸움을 만들게 된 거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말할 타이밍에는요 미안해. 내가 이런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어. 그래서 네 마음이 그렇게 되게 만들었네. 까지만 해야 되는 거고요. 상대가 나한테 말할 때는요. 그걸 듣는 나는요. 네가 그럴만했네. 그랬구나. 더 속상한 게 있을 텐데 그 정도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화해를 할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갑자기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셨나요? 이걸 다 누르고 참으려니까 숨통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렇다면 내가 함부로 상대에게 화해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상대에게 화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비난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화해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화해는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친 감정을, 서운한 감정을 너무 쉽게 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나도 내가 서운하고 다친 감정을 상대가 쉽게 풀어버리려고 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상대의 감정을 쉽게 풀어 버리려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화해라는 것이 이렇게 숨통 막히고 답답하고 어려운 거라면요. 그렇게 괴로운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어야 두 사람이 쉽게 싸우지도 않을 거예요. 화해를 잘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요. 이 화해가 어렵다라는 걸 느끼게 된다면 두 사람이 싸우는 순간마다 그 화해가 두려워서 싸우는 일을 잘 피해 갈 수도 있겠죠. 화해를 잘 해보시든지 요그 화해가 두려워서 싸움을 피하시든지 어쨌든 사랑하는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한 연애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